오, 에이 흐른다. 오왜 이렇게 많이 흘러 구싸구싸! 나이스 샷 나이스 샷굿잘 쳤다 굿샷 잘 쳤다 Good shot. 굿샷. 아 어, 좋습니다. 카스토로 맞고 들어왔어요. 날샷, 날샷, 야요거는 제대로 맞 어. 너무 끊어져. 좀더쭉 밀어서. 나박, 나박. 응. 굿샷! 야, 굿샷! 야. 굿샷. 응. 나이스! 잘 말렸다. 어쨌든. 뒷땅. 뒷땅은 어마무시하게 치네. 굿샷! 아 와, 똑바로 왔다 굿샷! 아, 아, 아, 잘, 잘, 잘 쳤다 오, <�idden> 무슨 사막에서 치는 거 같네 굿샷! <웃음> 이거 뭐야? <웃음> <에, 에, 에. 웃음> 당스럽다. 황 다시 한 번. 나이스. 아, 넘어가 버렸네. 이먹었어요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또스먹은 게? 빨리 <웃음> <웃음> 아, 나갔다. 어어어 어, 어. 어. 아이고. <웃음> <나이스>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 <susurra>